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때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금융, 제2금융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수축협 신협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험회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보험 회사에 대한 겁니다. 요즘 보험 회사에서 고금리 확정 금리 5년짜리 많은 저축성 보험을 우축순처럼 팔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잖아요. 5년 10년을 팔았다면 5년 10년 뒤에 해당 보험 회사는 건전성, 재무 건전성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근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뭐, 1, 2금융권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2년짜리가 많잖아요. 단기로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데 이 연금 보험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입니다. 최소 5년, 10년,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각 금융회사들의 재정 건전성 이것이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보험 회사들은 요즘 왜 우죽순처럼 고금리 확정 금리 상품을 역마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팔까요? 그렇다면 그 손해를 5년, 10년 뒤로 미루는 건데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최근에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금융 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경고하는 기사들 가운데 오늘 방송 내용에 조금 적합한 내용 핵심적인 기사 한세개 정도를 섞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한국 경제에서 11월 17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금 금리 인상 경쟁, 그다음에 은행채 발행 자제. 권고에 난처하다. 즉, 금융당국에서 예컨대 뭐 금융위원회나 감독원 등에서 은행들 보고 시중은행 보고 예금금리 인상경쟁을 하지 마라. 자제해라.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도 하지 마라. 자제해라. 이런 권고를 한다는데 은행들이 대단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금융기관 가운데 고객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이잖아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예컨대 뭐 제2금융 심지어 보험도 해약해서 고금리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벌레콜처럼 시중은행에 몰려들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해지고 상당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자 그렇게 올리면 제2금융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되죠. 아무래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1금융이 더 양호하니까 고객들의 인세, 인식에. 그런데 시중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도 올려야 되잖아요. 제2금융도. 그래서 시중 자금이 마른다. 정작 돈이 필요한. 건설 회사들이나 특히 요즘 또 기업들에게 돈이 마른다 그래서 예금금리 인상을 하지 마라 또 은행 채도 발행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장사하는 기업이잖아요 즉 많은 돈을 고객에게 받아서 예탁을 받아서 그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대출 장사를 해서 그 차이로 먹고 사는데 자, 그렇다면 우선 총화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본적 수탁을 많이 해야 되죠 수탁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은행채입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은행채도 상당히 안정적인 채권입니다 예컨데 우리가 중소기업 아무리 큰 중소기 업 우량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그 중소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금리가 높다고 해도 그것을 사겠습니까 은행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금리가 낮다고 해도 은행채를 사겠습니까? 은행채를 산단 말이죠.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면 다른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회사채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데 다른 회사채 시장이 경색된다는 표현을 하죠. 왜은행채를 너무 많이 팔면? 그래서 은행채도 팔지 마라, 예금금리도 많이 올리지 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기에 거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른 기사 통해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아시아 경제에서 11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죠. 오늘 방송하는 날짜는 지금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기사 제목 보면 저축성 보험에 비상이 걸렸다네. 보험사가 금리, 금리 경쟁에 나섰다네? 그 이유가 있었네? 이 기사 제목입니다. 보험사 금리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금리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저축성 보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있었네라는 기사인데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에 보면 요표 제목이 이렇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지급보험금주인데 2022년 8월달이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 전으로 2021년 8월, 그 다음에 2년 전 2000년 8월, 3년 전 2019년 8월인데 1년간 비교를 해놓은 거죠.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소보험 지급보험금 그러니까 해약을 하던 만개가 되었던 돈을 지급한 그 지급보험금이 그림으로 단순히 봐도 올해 2022년 8월 기준이 다른 1년 전, 2년 전, 3년 전 지급 본금보다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금액 단위로 보면 단위가 조원인데요. 올해 2022년 8월까지 24조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 지난해는 얼마였을까요? 18조원이 지급됐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6조 원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자, 18조 원, 1년 전에 18조 원에서 6조 원이 더 늘었다는 것은 무려 40%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특히 오래 만기되는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10년 전에 10년 전에 판매된 상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대 초반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수신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금리 상품인 저축성 보험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축성 보험 즉 보험회사들의 저축성 보험 판매 성장이 20% 30% 고성장했고 특히 2012년에는 저축성 보험 세제 혜택이 7년 유지, 즉 7년만 유지하면 비가세 혜택을 주다가 3년 더 늘어난 10년이 유지되어야 비가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가입하려고, 일찍 가입하려고 했던 수요들이 많이 몰리면서 심지어 2012년에는 그전해 대비 57.5%나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자이 같은 한 10여 년 전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들이 이제 만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직업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었던 또 고금리를 찾아서 해약을 하던 그런 직업보험금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들의 유동성 여건이 더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험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인데요 자 실제로,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난 2분기 기준 생명보험회사들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9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명보험회사들의 유동성 비율 일반적으로 유동성 비율은 한 200%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해할 때 200%에서 한 5% 정도 못 미치는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에 보다 75% 감소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고 손해보험회사는 181%인데 이것도 27% 정도 줄었다. 더구나 이것은 업계 평균인데 각각의 보험회사들을 따져보면 유동성 비율이 100%를 못 미치는 보험회사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사들이 유동성, 즉자산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리스크에 처해 있다. 개별 보험회사들을 따지면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는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보험회사들은 신규 자금 유치가 필요하죠. 신규 자금 유치가 필요해서 뭐 교보 생명은 연 5.8% 확정율 5년 만기 또 푸폰 현대 생명도 5.9% 하나 생명 5.7% ABL 생명 5.4 IBK 연금보험 5 5 %대의 고금리, 학증, 연금 보험 5.3 5%대의 고금리 확정 연금 저축성 보험 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큰 문제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은 뭐 6개월 심지어 3개월 또 1년 2년 단기간 운용하니까 지금 현재 은행들이나 저희 금융의 자산건전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확인하면서 가입하면 되는데 이 보험회사들은 지금 상품 자체가 최소 5년 10년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자산건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자산건전성이 어떻게 될까를 짐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금리가 올라갈수록 역마진 우려도 커진다고 보고 있다. 예. 런데 지금 5%에 대해서 팔았는데 이게 5년 뒤에 그렇게 팔아서 보험회사들이 자금을 수탁했는데 그 자금 수탁을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권, 안정적인 채권 금리,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금리가 5% 이하면 사업비나 설계사 수수료, 일반적인 뭐 경비 등등을 따질 때큰영마진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영마진이 생겼다면 이것을 5년, 10년 뒤로 그냥 이월하는 것에 불과한데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자 따라서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역마진 우려, 보험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가 5년, 10년 뒤로 이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보험회사들도 역마진 우려를 알고 있지만 유동성 고갈 위험으로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안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이 목구멍에보도청 당장에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인 줄 알면서 고금리 저축 상품을 팔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영마진을 알면서 당장에 다급해서 고금리를 팔고 있는 것,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을 팔고 있는 것 지금 나오는 기사보다 더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이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서 11월 20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 다음 달에 만기되는 그러니까 12월 달 만기죠. 12월 달에 만기되는 보험회사 대직연금이 30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30조 원의 보험회사가 수탁하고 있는 대직연금이 30조 원이 만기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새로운 도화선이 되나라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 내용의 중간 카피를 보니까요, 이 카피 중간 카피만 이해해도 잘알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대직연금자산 30조 원, 자 30조 원입니다. 3조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죠. 이것도 다음 달입니다. 12월 달이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 언론들이 금융회사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나오는 이유 알겠죠? 다음 달에 보험회사 대지연금 30조가 만기되는데 그것이 연 2% 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2% 대지연금 수탁한 것이 만기가 되면 고객들이 또 해당 보험회사에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회사에 수탁하지 않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왜? 엄청 고금리니까 대지점금 30조 원이 다음 달에 그냥 사라집니다 보험회사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된다 즉 자금 이탈이 눈앞에 왔다 따라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려고 하면 돈을 내줘야 되니까 채권을 팔려고 하면 지금 채권이 잘안 팔립니다 훨씬 가격을 싸게 팔아, 즉, 손해보고 팔아야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팔기도 애매하죠? 또, 금리는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보험회사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 자, 퇴직금 30조는 다음 달에 닥쳤는데 나가야 됩니다, 돈이.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죠? 10년 만기 된 저축성 보험, 만기 보험금도 다른 은행권들이고금리니까 보험회사 돈을 뭐 약간 대출이든 또 중도인출이든 뭐 중간에 해약이든 만기는 당연한 거고 찾아서 보험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으로 가죠. 거기다가 30조까지 내년에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장에 돈을 썰어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단기로 운용하잖아요. 예, 근데 뭐 1년을 굴리고 또 1년을 굴리고 할수 있죠. 그런데 보험들은 최소 5년 이상, 10년이잖아요.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시점에 자산 건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기가,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보험회사에 고금리 상품 가입하실 때 당장에 달콤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요즘 다 고금리니까, 금융은 다 고금리니까 조금 너무 극단적인 이익, 최고 이익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보수적인 상품 가입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최근 들어 특히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부메랑, 부메랑, 부메랑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쪽으로 계속 많은 기사들이 나오더라. 자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 상품들은 특히 장기 상품들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입을 선택해야 됐다자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도 우리의 소중한 자금들을 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